그러면은 이거 일단 더갈 거니까 냅두고 먼저 써 예. 네. 근데 다시 제자리 와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시장에 초보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 하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많이 떨어진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예. 이 우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 성향에 따른 매매 방법 세팅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매 기간 세팅하기 위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좀그 측정을 해야 돼요. 단타는 주로 이제 뭐 스캘핑 아니면 뭐 데이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아 하루 안에 진입과 청산이 다 마무리되는 방법을 말해요. 뭐 추세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 있죠? 모멘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어좀 흐름에 그 비교해서 지금의 수급 상황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이때 바싹 주어가지고 어, 단계 올라가는 거 먹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잠깐 잠깐의 수급을 따지는 건데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돌파 매매 방법입니다 돌파 매매 방법 돌파 매매라고 하는 거는 어, 주요 저항선이 딱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5,500만 원, 5,600만 원 요정선이 매우 중요한 저항선이었죠 이 저항선에서 계속해서 가격 돌파를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 저항선이 뚫린다. 그러면은 기준을 뚫렸던 에너지가 여기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이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걸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 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하락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패턴이라고 하죠. 뭐 헤드 앤 숄더, 뭐 이런 식뭐 더블 바텀 이런 식으로 많은데 어쨌든 괴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트렌드라든지 고점을 그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주요 지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딱어 편승을 하는 방법 요게 돌파 매매 방법인데 어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게 가장 좋다. 대신에 어 메이저 위주로 볼륨이 좀큰 애들만 어 가능하다.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하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어,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초단타라고 하죠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 목, 그 목표 수익률이 한 3%에서 5% 정도 네, 3%에서 5% 정도 되고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펌핑 나오는 것 따라 다르겠지만 어,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 어, 이런 식으로 해당 목표가를 책정을 해서 그 그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욕심 버리고 다 정리를 하는 게어이단타에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 목표가도 물론 정해놔야 되지만 손절가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손실 범위로 굳이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 최대 5% 정도 그러니까 단타 칠때 5% 이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이미 포지션 실패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단타 칠 때는 어, 해당 목표가 그리고 어, 그 내가 손절할 그 가격 범위 요거를 따져서 어,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대할 수 있는 손절 범위 그리고 목표 가격 범위 요거를 비율로 따져 가지고 예, 손익비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대 1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어, 10에서 15% 정도가 최대 목표가고 손절 범위는 3에서 5%, 5 정도 되니까 3대 1 정도로 뭐 손익비를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장투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에서 진입을 하고 나서 해당 추세, 그러니까 해당 상승 트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는 그런 그 투자 방법입니다 이 추세를 타게 되면 당연히 상승 추세 동안에 상승률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보다 훨씬 더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할 거면 은 못해도 한 4, 50% 정도는 기대 수익률을 예, 측정을 해서 어, 자리를 잡아야겠죠 중장투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어, 못해도 한 4, 50% 정도는 돼야지 좀 길게 들고 갈만 하지 않나 예, 그거에 따른 기회비용 자체가 아무래도 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손실 범위는 5%에서 뭐 7% 정도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어, 손실 범위는 최대한 15%에서 20%까지도, 어, 감안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단순히 퍼센트로 그 환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어, 내가 지금 진입을 한 가격 자체가 뭐 100원인데, 아무리 조금 떨어져도 80원 대는 지킬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참아볼 수 있는 거고요. 단타하는 것보다는 그 손절 범위를 조금 더 예, 러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웃음>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떡하나요?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매도할 때도 분할로 매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어떤 어, 또 하나의 이제 배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때도 좀 분할로 매도를 하는 그런 어, 습관이 필요하다 뭐 저도 가끔 있는 일인데 수익이 만약에 한 어? 500, 어, 500, 어, 500, 5 600 수익이야 그러면은 이거 일단 더갈 거니까 냅두고, 먼저 써. 네. 근데 다시 제자리 와. 네. 그럼 이제, 아, 어, 씨. 카드값도 빵꾸 난거 메우고 막 하는데. 이익 실현하기 전에 미리 쓰지 마세요. 선지급 하지 마십시오. 제자리를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뼈 아픈. 이번 조정 때 제가 좀 많이 썼거든요. 이번 조정 때 많이 썼으니까, 어, 이번 때 카드값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다행히 지금 비트가 반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아, 씨. 네 만회를 어느 정도 좀할수있진 않을까 네, 괜찮, 괜찮을 것 같, 네, 같아요 같 초장투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은 어, 너무 일상이 바빠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수 없는 경우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 확고한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장투를 하시는데 솔직히 초장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저번에 영상 만들었지만 현재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올라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초장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쵸 뭐 평당가를 잘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음, 한 번에 다 때려놓고 그냥 앱 지우고 나서 예, 몇년 뒤에 열어보든가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든가 예, 초장투는 솔직히 별로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초장투에서 가장 유효한 수법이 하나 있다고 해요 예, 망치매매법 아세요 망치매매법 네. 음, 망치매매법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 같은 거나 차트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중장투보다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차트 같은 거잘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어, 가끔 막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속임에 막 빠지기도 하니까 이런 네, 경우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네, 몇년푹 묵혀두는 그냥, 그냥 그런 신경으로 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네, 투자 성향에 따른 매매 방법 설정하는 어, 요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그 내용들은 댓글로 어,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 답변 드리겠고요. 좋아요랑 구독.